안녕하세요 채주부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시공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사 오기 전에 원래 화장실의 모습이에요 인테리어가 상당히 옛날 옛날 스럽죠 낙닥 고를 때 가장 많이 고려한 부분이 바로 미끄럼 방지 부분이에요 일반 타일은 물기가 닿으면 상당히 미끄럽고 넘어질 염려가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센 바스의 휴플로어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바닥재는 이걸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제품을 직구를 했어요. 한샘에서 나오는 휴플로어하고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그 기능은 똑같아서 미끄럼 방지로는 탁월하거든요. 바닥 다음으로 시공을 한건 바로 벽 타일이에요. 근데 벽 타일을 일반 벽 타일로 하지 않고 이미 변기... 세면대 욕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벽 타일을 하지 않고 시트지 작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육각 타일에 너무 꽂혀 있던 때라 육각 타일 시공을 하려고 봤더니 그냥 타일은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닥 타일로 하자 그럼 인건비는 빠지니까 라고 해서 보닥 타일을 시작을 했어요 보닥 타일 값이 싸지도 않아요 타일 값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내가 시공할 수 있고 오를수 있고 붙일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이즈가 3 0기3 0 이라서 거기에 맞게 개수를 주문을 했는데 아 이게 실수였어요 막상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3 0기3 0 전체가 아니라 그거 안에 있는 조그만 사이즈예요 그래서 막상 붙이면 제가 생각했던 박스보다 훨씬 더 많은 박스가 필요하고 이게 붙이는 게 그렇게 예쁘게 딱 붙여지지 않아요. 만약에 저처럼 화장실 전체를 보닥 타일로 마무리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타일 시공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화장실 파티션을 셀프로 설치를 했어요. 얼마 전에 영상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셀프로 설치하는데 실리콘만 잘 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났을 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화장실 인테리어 중에 하나예요. 기능 면에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도 너무 좋고 말이죠. 처음에 인테리어를 시작했을 때보다 정말 많이 바뀐 저희 집 화장실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가요? 끝으로 문에다가 베스룸이라는 네임택도 달아줬어요. 이렇게 셀프로 화장실을 고쳐봤는데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용기가 생겨서 셀프 화장실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한번쯤은 셀프로 해보셔서 추억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화장실 인테리어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인테리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